유엔에 따르면 현재까지 아동을 포함한 총 18,657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아동만을 고려한다면 매일 4명 이상이 죽거나 심한 부상을 입고 있는 수치입니다. 특히 학교, 병원, 에너지 시설 등 사회 기초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폭격으로 인해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Save the Children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전쟁에 노출된 아동들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의식주 지원과 더불어 전쟁 속 아동의 정신 건강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지 공습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교 재건 작업에 동참하고 있고 아동들이 교육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센터를 마련했습니다. 현재까지 18개 센터가 개설되었고 지난 1월에는 아동 424명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추가로 30개의 센터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수업 중인 아동과 교사들이 공습 경보 시에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는 대피소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3,117명의 아동이 이곳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 교육과학부와 함께 교육기관 중심으로 교육키트를 배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유치원 80개소 17,540명을 대상으로 교육키트를 배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기본적인 교육권을 지키고 사회성과 정서적 발달을 지원합니다. 네 번째로 아동 친화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890명을 대상으로 심리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첩치법을 교육하여 아동이 전쟁으로 경험한 심리적 충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Save the Children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1년간 약 44만 명 이상의 아동을 지원하였습니다.